미치지 않고서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 아니어도 돼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돈을 버실 겁니다 올해 해수로 20년 21년 토지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건물들 공장 창고 그리고 전원주택 뭐 토지의 모양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제가 집어드리기는뭘 하고 자기의 생활 반경이 어느 정도 되고 직장과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지역의 생활 편의시설 들은 무엇이 있는지 일단 그런 것들을 요즘에 뭐 인터넷 상에 지도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순간 막 여기저기 물건들만 많이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중개도 해봤는데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입지거든요 근데 전원주택도 결국은 입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 전망만 따진다든지 뭐 숲세권 따진다든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원의 삶에서 물론 관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입지다 자기가 어디에 털을 잡아야 되는지 먼저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오시면 저희도 편하고 손님들도 손님들께 맞는 매물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혹시 EPL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토트넘 아, 네. <웃음> 요즘에 저는 손흥민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약간 저조했을 때 매체에서 손흥민을 조금 빼야 되기에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콘테 감독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시면 되지 왜 자격증도 없는 분들을 찾아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분양 매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왜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수수료가 분양업자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업체에서 저희한테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분들도 증이 없으신 분들도 그 수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도 그 주인한테 받는 거를 받고 하지 물론 간혹 가다가 주인한테도 받고 손님들께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양 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중개 사고가 나게 됐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대비책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뭐 니네들이 책임을 얼마나 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는 어찌됐든 이, 영, 이 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안져 드릴 수는 없어요 증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저희가 낫다 라는 말은 제가 감히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코너짜리 얘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 저도 동조합니다. 코너짜리 부동산들이 매물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원 주택이라든지 뭐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데들은 원주민도 좋긴 좋아요. 근데 원주민 부동산 들어가기가 꺼려질 때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왜냐면 연배들이 너무 많으셔서 대화하기가 그리고 그분들은 너 아니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손님들 입장에서는 대접받기는 힘들어요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화를 먼저 하세요 인터넷상에서 매물들을 보시고 통화를 한번 해 보시고 통화를 하시다 보면 좀 감이 옵니다 목소리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어, 이 사람은 전화상으로도 나한테 친절하게 해줬어 라는 부동산이라 그러면 일단 가장 주, 중요한 거는 친절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느냐 이 궁합이라는 게 손님과 공인중개사도 궁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1차적으로 전화로 한번 걸러내십시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면 은두 어, 번째 방법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뵙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 저 얼굴 지금 내밀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먼저 공개를 한다는 거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는 채널, 뭐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손님분들이 혹시라도 저한테 실망하시면 은 댓글을 달게 되죠. 악성 댓글이 달 올라오지 않게끔 저는 솔직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웃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을 먼저 찾아뵈면 그래도 그분들은 자기의 평판 유지를 위해서 솔직히 까놓고 평판 유지를 위해서 잘해드릴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지역 말고 몇개의 지역이 있으면 네. 그 지역에서 유튜브 잘하시는 분 꼽아서 이렇게 한 명씩 팀에 넣으면 유튜브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연배가 막 70대 되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대화가 좀 많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원주택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는 도로 지분이 없는 땅이 최고입니다 뭐 알땅이라 그러거든요 실제적으로 쓸수 있는 땅그 땅만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 땅은 뭐냐 그러니까 나라의 도로에 붙어있는 예. 지목상 도로에 붙어있는 아예 이게 참 당연히 도로에 모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다 붙어있죠 근데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 개인이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가 도로를 이미 다 개설해 놨어요 그리고 나는 도로 지분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분란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는 있고요 결국은 소유자가 나라인 도로에 붙어있는 땅들이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전원주택 부지 같은 경우 그리고 공장 창고들 같은 경우에도 필지 분할을 하다 보면 안쪽까지 도로를 낼 수밖에 없고 그거를 한 사람한테 모두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 도로는 함께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안분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분을 할때 자기가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땅에 한 10분의 1 정도를 도로 지분으로 갖고 가게 되죠 예, 기존은 쉽게 그냥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교에서 많이 넘어갔다 그러면 정말 안 좋은 거고요 거기서 더 줄어들었다 아유 땡큐인 겁니다 만약에 100평짜리 땅을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도로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91평은 예, 실질적으로 건물을 안칠수 있는 땅이고 9평 정도는 도로 지분으로 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파주인데, 파주에는 전답이 많아요. 이 전답에다가 건물을 올리려면 지목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은 결국은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대지로 바꾸게 되려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허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세금이 될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실 테니까 그래서 농지전용 부담금 그리고 개발 이후에는 개발부담금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양 매물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부담 허가가 나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이미 개발 업자들이 납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담은 손님분들은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 개발 부담금에는 개발 부담금은 최후 가장 마지막에 그 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사람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을 지은 사람 그니까 여러분들이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요게 이제 설명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내가 왜이 돈을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여러분들이 소주를 하나 사시면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소주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도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은 최후의 소비자가 내는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희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땅이 마음에 드는데 어 사람의 보는 눈은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다들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일명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이제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일을 진행했다 라고 한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계약은 없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순간 본계약이 성립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정말 마음에 드셨고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라 하신다고 하시면 과감하게 그런 행위 자체가 중개의 연속입니다 중개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그건 저희의 불찰이고 저희의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져드려야 되는 겁니다 클릭 몇 번만 하셔도 눈탱이를 좀 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제 디스코가 될 거고요 밸류맵도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북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뭐 여러 요세 가지 정도 사이트에서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세곳 중에 한곳 정도는 한번 들려 보십시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랜드북을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는 않고요 실거래가 위주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지역에 아주 그 근거리에 한 2, 3년 동안의 실거래 가격 정도는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떻겠냐 그, 좀, 네. 미리 조, 그 정도 조사하고 예. 저는 12시까지 일합니다 아침 9시 출근해서 12시까지 이릅니다 물론 손님들이 보시는 그 하나의 물건으로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이 사람 참 별거 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를 대표하게 100개, 1000개의 물건을 그렇게 다듬어서 그 중에서 한개두개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직업이다 그리고 그한개두 개로 저희가 업장을 운영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저희를 어 매도하지는 마셔라 복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웃음> 정말로 그 공인중개사와 인연을 맺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복비는 아끼지 마십시오 저희한테 인간적으로 잘 해주신다면 저희도 인간적으로 잘 해드립니다. 저희가 인간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 고객이 돈을 버실 수 있게끔 좋은 정보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수수료를 왜 받냐면요 집 보여드려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 정보에 대한 값어치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저희는 정보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공인중개사에게 좋은 정보를 듣고 싶다고 라 하시면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버실 겁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순간 책임감이 따라온다 고객에 대한 책임감 여러 가지 책임감들이 따라오기 게되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몸과 마음가짐 몸가짐 여러 가지를 좀 <웃음>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다 아 저희 그런 거안 해요 이런 얘기 참아 못합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 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신 분들을 찾아뵙고 상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